최후의 만찬 과월절 명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려내 여러분과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과월절 음식을 참듯이 하느님 나라에서 2월까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세요?